외부 데이터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텍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텍스트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길버 출판사에서 연습 문제를 풀 때는 길번커마 2급의 01섹션의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사원 임금 계산표를 클릭해 주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의 지시사항에서 심표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분 기호로 분리됨이 체크된 상태에서 다음을 하겠습니다. 진표를 체크해 주시고 탭에 체크 기호는 체크되어 있든 체크되어 있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취소하지 마시고 진표만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서 가져오지 않는 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시사항에서 열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속성을 클릭하시고 열너비 조정의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B3셀부터 F10까지라고 했는데 시작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B3셀만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F10까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화면 하단에 탐색기를 클릭해 주시고 C드라이브에 길벗 커마리급 01 섹션을 더블 클릭해서 성적 분석 txt 파일을 열어 주겠습니다. 내용 전체를 블럭 씌워서 ctrl+c로 복사하겠습니다. 이제 복사가 됐기 때문에 창을 닫아 주시고 b3셀을 클릭해서 c t r v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침을 하겠습니다.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총무부 사원 현황을 클릭하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공백을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서 경력열은 제외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력을 선택해 주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체크하겠습니다.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B2셀부터 F8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B2셀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